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약 전 사고로 인한 척수공동증과 폐렴 사망은 각 상해사고와 질병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2019나 1119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척수공동증의 마비 증상 완화 목적에 2차 수술 다음 날 원인을 알수 없는 사유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3년여 동안 사지마비 식문인간 상태에 있다가 폐렴에 의한 폐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차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전신경련을 일으키며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2차 수술 이전까지 척수공동증이나 강직성 하반신마비, 사지마비를주상병명으로 치료받아 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이후로는 만성호흡부전을 주 상병명으로 노양급여를 받아왔고 2018년 1월 16일에 이르러서는 폐렴에 의한 폐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내손상및 폐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흉추, 척수병증이나 척수공동증의 증상과 병과 합병증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질병보험사고인 저산소성 내손상및 폐렴과 상해보험사고인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흉추척수병증 내지 척수공동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N협회의료감정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성성 뇌손상이 척수공동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척수공동증과 저산성성 뇌손상의 관계는 불명확하다고 회신하였고 T병원 의사 이유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성성 뇌손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해공고 결정금액이 망인의 질병사망과 상해사고인 이사건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결정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이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유책요건과 질병보험사고의 담보요건과 각 다르다고 할 것인 바 2차 수술 이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보험사고로 하여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평가 계약 전 사고로 인한 척수병증이 계약 후 발생하였고 악화되어 척수공동증으로 발전하였는데 최근 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각 상해 사고와 질병사고로서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한다는 요지이나 보험자가 애당초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과실입니다. 만일 생존 시점에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 등은 면책이고 보험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후 발생한 질병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